네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쇼핑몰 카페24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토어를 어떻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미 아이디가 있으셔도 똑같이 따라해주셔도 괜찮고요 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운영관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실 때 오른쪽에 있으신 쇼핑몰 만들기 요 기능으로 쇼핑몰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일단 카페에 있어 쇼핑몰 센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쇼핑몰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쇼핑몰 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가입하실 때 일반 회원, 개인, 사업자 회원 그리고 법인 기관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 가입하는 단계부터 여러분들 웬만하시면 어 일반 회원이 아니라 사업자 가지 계시는 걸로 입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요 사업자 가입을 하실 때에 이 사업자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sms 문자 메시지로 해서 고객들에게 뭐 비밀번호 안내라든지 아니면 은 광고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시게 되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께서 어, 문자메시지 보내는 이 핸드폰도 사업자 명의여야 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 사업자 명의의 카페24 계정이어야지 그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메시지도 보낼 수도 있고 결제대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 연결 다 되실 수가 있으시니까 가지고 있으신 사업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핸드폰 인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아이디. 요 부분 같이 써주실 건데 여기에 쓰시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카페24 임시 도메인 주소로도 사용이 되시는 아이디이고 그리고 관리자로 로그인하는 아이디시니까이 아이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요 나중에 f t p 접속하시거나 하실 때 같이 사용하시는 비밀번호니까 잘 작성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져 있는 관계로 이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좀 옆쪽 화면에서 이동 해서 어, 입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대표자 인증이 완료되었다. 이미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페24 아이디가 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 넘어오시면 은 이제 아이디 부분 여러분들 사용하실 쇼핑몰의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보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고 약관에 동의하고요 어, 저는 음, 마케팅 정보는 수신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가입하기 눌러서 가입을 네, 진행을 해주게 되면 은 바로 가입이 되고 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쇼핑몰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해서 카페24가 최근에 페이먼츠, 음, 피지사를, 어, 연결을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자동으로 신청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의 쇼핑몰의 기본 정보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기본 정보 부분은 여러분들이 쇼핑몰의 정보들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쇼핑몰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게 되면 나중에 쇼핑몰 전체의 상단 부분에 나오는 로고 부분에 자동으로 이게 입력이 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의 이름은 나중에 어 기본 정보 관리 부분에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이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이메일 주소를 이용을 해 가지고 고객들이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는 메일이에요 그 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오시게 되면 기본 세팅을 이제는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쇼핑몰이 인증이 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정 정보를 입력을 해달라 라고 하는게 여러분들 쇼핑몰을 운영할 때 사업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기본 정보 부분을 입력하는 여기 정보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여기를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전자 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해 봐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카페 24가 지금 어 제휴하고 있는 어그 카페 24그 결제 수단입니다. 결제 수단은 어 보시는 것처럼 카드 결제, 계좌 이체, 가상 이체, 뭐 에스크로 이런 페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 이니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음, 어디가 있을까요? 뭐, 다른 회사가 딱 떠오르는 게, NHN 쪽에 있는 또 회사들, 뭐, 피지사들 굉장히 많죠? 그 피지사들에 대한 신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서비스 신청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요. 여러분들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 해주셔야 되고 통합결제 p g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니시스라든지 뭐 이지페이, 뭐 페이코 이런 서비스 이렇게 계좌들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요거를 선택을 하실 때 카페24가 바로 오픈을 해주는 피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피지가 있는데 어 바로 오픈 피지에 있는 요 이니시스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에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카페24 아이디 하나를 가지고 이니시스를 통해서 이미 페이 를 연결을 해 놓은 쇼핑몰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무료로 하나 더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 내가 만약에 신청하는 거다 라고 하신다면 어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셔 가지고 해당하는 서류들이라든지 내용들 접수해 주셔가지고 이 페이를 연결을 해 주셔야 네이버 쇼핑에 여러분들 상품이 노출이 될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페이 연동도 다 가능하고요 모든 것들이 쇼핑몰에서는 결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결제수단 을 연결을 해 줘야지 실제 판매를 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어 노출되는 것들은 이 페이를 먼저 연결을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만 페이를 연결을 할때 여러분들이 꼭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 판매할 상품을 최소 3개 이상 등록해서 이 페이 회사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고객들의 카드로 결제를 하든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든 이런 결제를 했을 때그 결제를 어, 받는 업체를 얘기를 해요. 그 결제를 받고 나서 저희한테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정산을 해주는 회사들을, 어, 저, 이 정산을 해주는 회사들이 우리 쇼핑몰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자기들도 이 결제수단을 연결을 해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이 쇼핑몰이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내가 결제는 했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 등등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들을 이 중간에 있는 결제 대행하는 이 회사가 가져가는 게 페이게이트먼트라고 하는 피지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여러분들 쇼핑몰이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지 이 쇼핑몰을 우리가 페이를 연결을 해주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상품을 등록해놓고 여러분 실제로 뭘 파는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쇼핑몰에 어에 나오는 음, 쇼핑몰의 하단 음, 판매자 정보와 그리고 페이를 연결하는 때에 가입한 피지에 가입하신 요 정보가 일치해야 여러분들의 쇼핑몰에다가 이 결제 수단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결제 이 그래서 쇼핑몰 디자인하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쇼핑몰 하단 부분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쇼핑몰의 주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랑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결제수단을 연결해 가지고 가입을 하는 요 신청하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요 부분이랑 여러분들이 어~ 일치해야 이 사업자 정보가 일치해 줘야지. 네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쇼핑몰에다가 어, 카페에 있어 쇼핑몰을 만들 때피지를 연결을 하실 때이 정보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어, 만약에 심사가 누락이 되면은 카드결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계속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쇼핑몰 오픈하는데 시간의 차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어 내가 쇼핑몰 만들려고 하면 그냥 상품 올려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그냥 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디자인은 후속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내 쇼핑몰이 신뢰성이 있는 쇼핑몰이라는 것을 이 결제하는 회사가 중간결제 회사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차려야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내가 상품 판매할 거를 먼저 등록을 최소 3개 이상은 해놓고 그리고 쇼핑몰 디자인하는 이 하단 부분 내용에 정보가 일치하는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 세팅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신청을 해놓은 시간 동안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죠 그 심사하는 기간이 짧으면 한 일주일 안에 심사가 완료가 되고 뭔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못 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은 누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쇼핑몰 오픈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이 수락되는 기간 동안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먼저 통합결제 p g 를 연결하시거나 바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요 카페24 페이먼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청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가시, 가셨을 거예요. 그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동 연결이 바로 되고 카페24 페이먼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PG 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관리자를 통해서 정산 내역을 한 번에 볼수 있고 해외 결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결제 가능하다, 카페에 있다가 보증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카페24 페이먼츠. 이게 페이먼츠가 PG를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걸 우리가 가입하는 단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니시스라든 얘네들은 사실은 가입할 때, 어, 가입비가 22만원이 들어가요. 근데, 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카페2사 PG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가입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카페이1 4페이 같은 경우에는 부분 취소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정산한도 1 0만원까지는 보증보험을 면제를 해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쇼핑몰의 매출이 월1 0만원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럼 보증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제금액이 올라갔을 때 따로 결제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카페이서 페이랑 위치페이랑 그런카페이서 페이먼츠랑 무슨 차이냐 일단 페이먼츠가 먼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간편결제하는 거 한마디로 네이버 페이 같은 거 요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종류의 것 중에 하나 카카오페이 같은 것 종류 중에 하나가 카페이 4페이라는 건데 그걸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보증보험의 어, 면제를 좀더 받을 수 있죠. 이것도 1500만원까지 면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복합과세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과세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기 세금 내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더해져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든 계좌 가 가능한지 어떤 뭐그 플랫폼에서 또 이용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윈도우 사용자는 리눅스 맥OS 사용자는 사용불가 한마디로 맥 사용자들은 <웃음> 결제가 안되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그리고 정산 주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영업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매하시고 나셔가지고 고객이 구매 확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5일 후에 돈을 정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페이먼츠, 피지사유보다는 조금 빠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한 업종이 있는데요. 불가한 업종은 상품권 판매, 애완동물 분양, 성인 컨텐츠 다단계, 선불카드, 사이버머니 요런 것들 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들이죠 대부분. 그리고 구인 구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계절 리그 이미 입력하는 거라든지 어, 안 되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건강 보조식품 20만 원 미만까진 가능한데 보조식품이 100만 원, 뭐 2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동차 판매 같은 거한 마디로 고가의 제품이거나 무형의 제품이거나 서비스 제품인 경우에는 안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혹시 내가 관련이 있다. 혹시 구매대행 쪽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카페이사 페이먼츠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오픈으로 해가지고 어, 결제 어 카드결제는 지금도 내 쇼핑몰에 들어오면 카드결제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정보를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서로 업로드 그리고 3일 소요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결제들도 다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요 보시는 것처럼 2에서 3.5% 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면 국세청의 판매자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건좀 달라집니다 네이버도 똑같아요 네이버도 똑같고 스마트스토어도 똑같죠 네.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매출액에 따라가지고 수수료가 차등으로 되는데, 영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2.3%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부가세 별도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 부가세 별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음, 3.5%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30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쇼핑몰이다라고 한다면 3.85%의 수수료이겠고 영세사업자이시다라고 하시면 2 3에 10%를 가산해가지고 2.53%의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부과를 해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플러스하는 금액이 한 가지 있죠 여기에서 플러스하는 금액 요거네요 어... 바뀌었으니까 네,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네이버, 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됐다 그러면 쇼핑 연동 수수료 2%가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추가가 되죠 그것처럼 여기에도 쇼핑 연동 수수료가 추가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수수료는 2.2%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신청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카드결제 지금 연결되어 있고 신청 대기 상태로 되어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신청 대기한 부분을 여기 다음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자 정보들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사업자 정보도 입력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여기 체크하셔서 내용 입력하신 다음 체크하셔서 다음 버튼 누르셔 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은무리없이 카페24 페이, 이 페이를 먼저 연결하셔가지고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어 그러면 요거 연결을 하면 다른 것들 안해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니시스나 그런거 안해도 되나요? 네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게 핸드폰 결제 같은거 하고싶다 그러면은 일반 피지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결제 뭐 이런것들은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뭐 간편결제라든지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결제하는거라든지 요런것들은 따로 결제 신청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 외에 음또 뭐가 있을까요 어, 카카오페이 연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돈 내고 신청하셔야 을 되고 요런 페이들은 다들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페이코 이런 것들도 돈 따로 내고 신청하시는 거예요 음 여기 보면 휴대폰 결제를 따로 결제하는 거고 간편 결제 따로 이제 부가 돈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빼고는 요 나머지 pg 요 간편 결제 서비스들은 대부분 돈을 추가해 가지고 결제를 연결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카카오페이는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어 또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쇼핑몰 설정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쇼핑몰 설정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음 따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카페24 메뉴가 요즘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저도 조금 메뉴를 찾아봐야겠지만 음제 기억으로는 어디에 있었더라고 여기였던 것 같은데 틀렸요 메뉴를 못 찾을 때는 <웃음>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메뉴로 카카오 검색을 해주면 메뉴에 카카오 비즈니스 판매 채널이라는 메뉴에 카카오 비즈니스가 있네요. 네, 요 메뉴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면은 카카오페이 요거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네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싱크라고 하는 거는요, 어, 페이지가 열려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회원가입 하실 때 카카오로 회원가입하는 메뉴가 있죠. 그 메뉴로 가입하시는 게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제 얼굴이 로고에 가려져가지고. <웃음>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서 시작하기 누르셔서 카카오 비즈니스 계정으로 연동을 해 주시면은 어네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 하시는 고객들이 카카오로 회원 가입하기 이 버튼이 나오고요. 카카오페이 구매하기 버튼을 요 체크하시면은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요 수단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거 제 기억으로는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22만 원은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요거는 지금은 무료인 건가? 오, 요즘에는 무료로 해주나 보네요 네, 입점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음. 네, 나중에 이것도 같이 써주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모먼트는요 카카오에 있는 앱에서 여러분들이 광고하시는 거 그거를 사용하실 때 카카오모먼트 광고를 집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쇼핑몰 만드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쇼핑몰의 정보 같은 것들은 왼쪽에 있는 쇼핑몰 설정이라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어, 사이트 설정 또는 기본 설정 이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카페 입사 쇼핑몰 딱 만드시고 나셔서 피지 연결을 다 하시고 나시면 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쇼핑몰의 정보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나오시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입력을 해주시고 회사 정보들 입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쇼핑몰의 제일 하단 여기에 자동으로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정보가 내가 피지에 가입하는 정보와 일치해야지 피지에 가입이 완료가 되니까요 지금 보여드렸던 왼쪽에 쇼핑몰 설정의 기본 설정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되어 있는 내 쇼핑몰 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입력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해 주셔야 되는 게 도메인 설정입니다 도메인 설정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카페24로 도메인을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실 때에는 여기 있는 신규 도메인 구매하기 또는 타 기관에서 구매하는 도메인 연결하실 때는 여기 있는 연결하기 버튼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웬만하시면 음, 여러분들 뭐 가비아나 뭐 후이즈나 이런 사이트들 아실 건데 그냥 카페이사 쇼핑몰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신규 도메인 연결하는 걸로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쇼핑몰 만드시고 나셔가지고 도메인 사용하는 기간이 있죠? 그 사용하는 기간이랑 그리고 그 관리하는 것들을 좀 헷갈려 하거나 뭐 아이디 또 비밀번호도 또, 또 입력해야 되고 또 이렇게 헷갈려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꽤나 많으시거든요 그러신 경우들 많으니까 웬만하시면 그냥 카페24에 신규 도메인 구매하셔가지고 연동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닷컴이나 co.kr을 우선순위로 두시고요 ORG는 못 씁니다 여러분 ORG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비즈라든지 네임, 인포 이런 것들 웬만하시면 안 쓰시는게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com.kr, co.kr 이걸로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사용하고자 하시는 도메인 있으시다면 여기에다가 도메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등록 가능한 사이트가 나오죠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구매하기 버튼 누르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바로 연결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 쇼핑몰로 연동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도메인 연결을 해주시고 나셔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내 쇼핑몰 정보 부분 넣어주시고 P.G. 가입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좀더 낫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설정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용약관 부분에 들어가 보세요 이용약관 들어가시면 이 서식은 샘플이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지워주시고 제 1조에 있는 이 약관은 땡땡 회사가 운영하는 땡땡 사이버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땡땡 회사는 여러분들의 회사명 여러분들의 회사명 저 같은 경우 다나쌤이라고 적어볼게요 다한쌤이 운영하는 땡땡사이버 몰이니까 뭐 스텝바이셀이라는 사이트다 라고 입력을 해주고 제2조1항에도 땡땡 회사가가 있어요. 여기에도 여러분 회사 이름 써주시고 제3조1항에 오른쪽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사이브 몰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여기에다가도 여러분들의 쇼핑몰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시고 나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 약관은 언제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 적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들어가시면 은 여기 회원가입시에 입력해야 되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양식은 샘플이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또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관기간은 대부분은 1년 또는 5년을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땡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도 뭐 1년이나 5년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좀 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되는 필수 사항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회원 가입시랑 개인정보 수입, 수집 및 이용 동의의 회원 구매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요거 삭제해 주시고, 여기에 땡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어 고객의 회원 정보를 받는다면 그 정보를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보관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건 기본적으로 설정을 잘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용약관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부분 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만 좀 건드려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